안녕하세요. 나연언니아입니다. 책 읽는 언니 이번 도서는 죽음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한 명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작품입니다. 그녀의 작품 죽음과 죽어감 중에서 제9장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변화와 질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시한부 환자를 제대로 도울 수 없다. 환자들의 투병 생활에서 가족은 중대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가족의 반응은 병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입원했다면 가정에는 그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아내는 그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아내는 안정감을 잃고 남편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예전에 남편이 도맡아 했던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하고 자신의 일정을 새롭고 낯설고 늘어난 요구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지금까지 해피해왔던 사업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 관여해야 할 수도 있다. 병원 면회와 관련해서는 유통편을 예약해야 할 수도 있고 집을 비우는 동안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집안 분위기에 미묘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변화에 아이들도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것은 곧 엄마의 부담과 책임을 가중한다. 아내는 어느 순간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자신이 편모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남편에 대한 근심 걱정과 함께 일과 책임이 가중되고 거기에다 외로움과 분노까지 밀려든다. 친구나 친지들의 도움을 기대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오더라도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로 온다. 이웃들의 충고는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에서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최신 소식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일을 덜어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가주는 사려깊은 이웃은 너무도 고맙다. S 부인과의 인터뷰는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이 느끼는 상실감은 그보다 더클 수도 있다. 남편들은 사고가 덜 유연할 뿐 아니라 아이들, 학교, 방과 후 수업, 식사, 옷 같은 문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활동이 제한되는 순간 곧바로 나타난다. 역할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역할의 전도는 도대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은 시중을 받는 대신 시중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고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그가 앉던 소파에 앉아 t 비를 보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은 이러한 변화에 분노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병이 들어서 절 힘들게 하는 걸까요? 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반응은 흔할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버린 엄마에 대한 어린아이의 반응을 아내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자주 잊곤 한다. 그런 남편들에게 감정을 분출할 기회를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사도우미를 부르고 그 시간 동안 볼링을 친다든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 등 중증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누릴 수 없는 스트레스의 해소에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나는 가족 중한 사람이 줄곧 환자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도 있어야 하듯이 사람들은 병실 밖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고 틈틈이 정상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 항상 환자를 의식해서는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집안에 환자가 있는데도 주말에 여행을 간다거나 여전히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간다며 가족 중한 명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안에 시안부 환자가 있는데도 여전히 삶을 즐긴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한다. 나는 질병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가족들의 즐거움을 완전히 앗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환자에게나 가족에게나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쩌면 환자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때의 한 가정의 모습을 향해 서서히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시한부 환자들이 항상 죽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처럼 가족들도 오직 환자의 곁에만 있기 위해 다른 인간관계들을 모두 배제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남편도 아내가 절실히 필요로할때좀더잘 대처하려면 때로는 슬픈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처음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다양한 양상의투병생활이 이어지고 환자가 사망한 이후 긴 시간이 흐를 때까지 가족들의 욕구는 변화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환자 가족들은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러질 지경이 되도록 스스로를 혹사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해야 한다. 사려 깊은 조언자라면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과 그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소통의 문제 의사로부터 병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종종 환자의 아내나 남편이다. 환자에게 사실을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환자에게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는 그들이 결정할 몫으로 남는다.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는 아이들에게 알리는 일도 종종 그들의 몫이 된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더 힘들 것이다. 며칠이건 몇 주이건 이 중대한 시간은 환자 가족의 구성과 결속, 소통능력, 소중한 친구들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얽혀있지 않은 중립적인 외부인이 가족의 근심, 소망, 욕구에 귀를 기울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 조언하거나 유언장 작성을 돕거나 부모 중한 명이 없는 상태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휴가 도우미를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가족은 앞서 hc와의 인터뷰 제6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종 중재자가 필요하다. 죽어가는 환자의 문제는 끝이 있는데 반해 가족들의 문제는 계속 지속된다. 그러나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환자 앞에서 감정을 숨기고 웃는 얼굴만 보여주면서 거짓으로 활달한 척하는 태도는 조만간 무너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인터뷰한 시안부 환자인 남편은 제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남편을 보러 온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내 역시 거의 똑같은 말을 했다. 아내도 알았고 남편도 알았지만 두 사람 다 그 사실을 서로에게 말할 수 없었다. 30년간 결혼생활을 했는데도 이러한 생각을 서로에게 털어놓아 보라고 격려한 사람은 젊은 병원 원내목사였고 그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실에 남아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 모두 더는 거짓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무척 안도했고 둘중한 사람이 혼자 할수 없었던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훗날 두 사람은 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자신들이 했던 유치한 게임에 대해 웃으며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누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았는지 그리고 외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게임을 얼마나 오래 계속했을지 궁금해했다. 나는 가족들이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안부 환자 본인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그중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가족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환자가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다면 가족들은 환자의 강인함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좀더 품위있게 견딜 것이다. 죄책감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동반자다. 가족 중한 사람이 잠재적으로 죽음에 이룰 수도 있는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은 혹시 내 잘못은 아닌지 자책하곤 한다. 만약 내가 의사한테 조금만 더 일찍 데리고 갔더라면 좀더 일찍 증상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가시안부 환자의 부인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의 친구, 가정의 혹은 병원 원내 목사는 환자의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음을 일깨워줌으로써 비현실적인 죄책감을 걷어내도록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환자의 아내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고 주의깊게 들어보면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현실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친지들도 종종 죽은 사람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원한을 품었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분노에 십사여 누가 없어져 버렸으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죽어버려 라고 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1장에 수록된 인터뷰가 좋은 예다. 그에게는 아내에게 화가 날 이유가 충분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오빠와 살고 있었고 한자는 그 오빠를 나치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던 남편을 버리고 외아들을 기독교 신자로 키웠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가 곁에 없을 때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는 그 사실 또한 원망스러웠다. 불행히도 그에게는 해소되지 않은 분노를 표출할 기회가 없었고 그는 극도의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달다가 결국 병에 들고 말았다. 개인 병원이나 가정의를 찾는 과부나 호라비들 중 상당수가 죄책감과 슬픔을 해소하지 못한 데서 오는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만약 그들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배우자 간의 거리를 좁히도록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은 이긴 싸움이다. 사람들이 죽음과 죽어감에 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죽음이 갑자기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고 고앞에 닥친 일이 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죽음이 임박해오는 위기를 겪은 몇몇 사람들만이 그런 소통이 처음에만 힘들 뿐 할수록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대신 부부는 좀더 의미 있고 심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친밀감과 이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FV인의 사례 역시 시안부 환자와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FV는 시안부 판정을 받고 심각하게 심신이 쇠약해진 흑인 여성으로 몇 주째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흰 시트 위에 누워있는 검은 피부의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섬뜩한 나무뿌리를 연상시켰다. 병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으로 몸과 이목구비의 윤곽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녀의 딸도 환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도 없이 꼼짝 않고 침대 맡을 지켰다. 우리에게 도움을 정한 사람은 간호사였다. 간호사는 환자가 아닌 딸을 걱정하고 있었고, 걱정하는 게 당연했다. 환자의 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곁을 문자 그대로 밤낮없이 지켰다. 하루종일 함께 있는데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간호사들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환자는 최근에 마비 증세가 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내도 더는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딸은 그저 말없이 어머니 곁에 앉아있었고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언어적인 혹은 비언어적인 관심과 애정의 표현도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는 30대 후반의 독신 여성인 딸을 병실로 찾아와서 우리의 짧은 인터뷰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그녀가 점점 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것은 곧 바깥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간호사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딸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면서도 딸 역시 비록 이운은 다르더라도 소통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딸과 병실을 나서기 전에 내가 왜 환자를 돌아보았는지 잘 모르겠다.어쩌면 환자로부터 나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일 수도 있었고 어쩌면 항상 환자에게 방황을 설명해 주는 오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가 걱정이 되어서 잠시 데리고 나가는 거라고 환자에게 설명했다. 환자가 나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나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환자가 비록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주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 둘째 비록 주위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부로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우리는 환자의 딸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포기했고 소수의 지인들을 포기했으며 죽어가는 어머니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마저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매일 밤낮을 보내는 것을 자신의 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몇주 동안 하루에 세시간 정도밖에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극도의 피로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시도 병실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꽤 오랫동안 병을 앓았고 최근까지는 말을 할수 있었는데도 인터뷰 말미에서 다른 죄책감, 양가 감정, 그리고 자신의 고립된 삶에 대한, 그리고 더 크게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좀더 자주 감정을 표현할 것을 권했고, 병실 밖에서도 유대 관계와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일이라도 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다. 그녀와 함께 병실로 돌아갔을 때 나는 환자에게 우리가 나눈 대화를 다시 들려주었다. 나는 환자에게 딸이 하루에 몇 시간만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다. 환자는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 광경을 지켜본 간호사는 환자의 강한 반응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 간호사는 우리에게 무척 고마워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무척 애착을 느끼고 있었고 딸의 조용한 분노와 표현 불능 상태를 불편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은 시간제 일자리를 찾았고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도 기뻐했다. 환자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양가감정, 의무감, 분노는 줄어들었고 좀더큰 의미로 채워졌다. 딸은 병원 안팎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사귀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다. Y씨도 우리가 잊지 못할 남자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의 행복한 결혼생활 끝에 아내를 떠나보내하는 야 노인의 분노. 절망, 외로움을 우리에게 표현했다. Y씨는 늙고 다소 야위고 한 번도 대도시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세상의 풍파를 견딘 농부였다. 그는 자신의 땅을 일구었고 홍아지들을 직접 받았으며 자식들을 키웠다. 그의 자식들은 한 동네 곳곳에 살고 있었다. 그와 아내는 몇 년째 단둘이 살고 있었고 그가 말한 것처럼 서로에게 익숙해진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없이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1967년 가을 그의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의사는 그에게 도시에서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와이씨는 한동안 고민했지만 갈수록 야위고 쇠약해져가는 아내의 상태를 보고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아내는 집중치료실로 들어갔다. 집중치료실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농장주택에서 병실로 꾸며놓은 방과 그곳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알수 있을 것이다. 모든 침대에 중환자들이 누워있다. 신생아에서부터 죽어가는 노인까지 침대마다 농부가 태어나서 지금껏 본 것들 중 가장 현대적인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다. 침대 기둥마다 병들이 달려있고 흡입기가 작동하고 모니터가 깜빡거리고 간호사들은 이 기계들이 계속 돌아가게 하면서 위험신호가 잡히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다. 온갖 시끄러운 일들, 긴박한 분위기, 중대한 의사결정들, 오가는 사람들, 한 번도 도시에 와본 적 없는 노인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Y씨는 아내 곁에 있고 싶었지만 면회는 1시간에 5분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매시간에 5분 동안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몇 마디를 읊조리다가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만 나가주세요. 시간 다 됐어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 무렵 우리 학생 중한 명이 Y씨를 보았다.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절망적으로 보였고 그는 커다란 병원에서 길을 잃은 불쌍한 영혼 같았다. 학생이 노인을 우리 세미나에 데려왔고 마침내 얘기할 사람을 만난 노인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병원 인근의 숙소에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다. 주로 학생들이 머무는 하숙집이었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해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터였다. 하숙집은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노인은 하루에 열 번도 넘게 하숙집과 병원을 오갔다. 그에겐 있을 곳이 없었고 얘기할 사람도 없었으며 아내가 며칠 더 살게 될 경우에는 묵을 곳이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게다가 아내를 정말 이를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어쩌면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병원의 처우에 분노했다. 겨우 한 시간에 5분만 면회를 허락해주는 매정한 간호사들에게 화를 냈다. 그 짧은 시간조차도 간호사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나, 이 노인에게 집중 치료실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치료실 내에 운병객이 많아서는 안 되고, 환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민감한 장비들 때문에 연애를 제한하는 운영상의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그토록 부인을 사랑하셨고 평생 농장에서 사셨는데 왜 부인을 농장에서 눈 감게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한몸처럼 살아왔다고 마치 나무줄기와 뿌리처럼 한시도 떨어져 살 수가 없었다고 큰 병원은 아내의 삶을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시골 노인인 그는 그 약속에 희망을 걸고 어렵사리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그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히 묵을 숙소를 찾아주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것 뿐이었다. 우리는 간호사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연애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내와 함께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가 마음 편히 있도록 배려할 수는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큰 병원에서는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집중치료실 환자 가족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병실 가까운 곳에 친지들이 앉고 쉬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에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나 병원원내 목사들도 항상 그들 곁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그들 한명한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의사나 간호사들은 틈틈이 그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의문과 걱정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현 상태에서 환자 가족들은 대체로 완전히 혼자 남겨진다. 그들은 복도에서 간이 식당에서 혹은 병원 근처에서 목적 없이 서성거리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 이따금 간호사나 의사와 얘기라도 해보려 애쓰지만 의사가 수술 중이라거나 곧 다른 일을 보느라 바쁘다는 말만 듣는다. 개별 환자의 상태를 책임지는 의료진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누구도 환자를 상세히 알지 못하고 환자 역시 담당 의사의 이름을 모른다. 환자의 가족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웃거리다가 결국엔 병원 원내 목사의 집무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느끼는 분노에 대한 위로와 이해라도 구하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되도록 안 오거나 짧게 머물러주는 게 환자에게나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도 있다. 22살 된 자신의 아들을 아기처럼 다루면서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했던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씻겨주고 이를 닦아 주었으며 용변 후 뒤처리까지 해주었다. 환자는 어머니가 나타날 때마다 짜증을 부렸고 화를 냈다. 간호사들도 환자의 어머니의 태도에 질렸고 점점 더 그녀를 싫어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가 몇 번이나 그녀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매번 불쾌한 말들과 함께 쫓겨나곤 했다. 그 어머니가 그토록 적대적인 방식으로 간호의 열성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환자와 간호사들의 짜증만 두둘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녀의 방문을 줄일 방법을 고심했다. 직원들과 이 문제를 토론한 끝에 어쩌면 우리 자신의 바람을 환자에게 투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아가 환자가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부추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몇 주간 입원해 있을 예정이었고 치료가 끝나면 일단 퇴원했다가 아마도 몇주후 다시 입원할 예정이었다. 비록 건강한 관계로 보이진 않을지언정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개입한 것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될까? 어쩌면 간호사들을 나쁜 엄마처럼 보이게 만들고 구원자를 자처하는 우리의 환상에 찬물을 끼얹은 열성적인 어머니에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했던 건 아닐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환자의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누그러졌을 뿐 아니라 환자를 좀더 어른으로 대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환자 자신임을 환자에게 일깨워줄 수 있었다. 환자가 곧바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개입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이 사례야말로 환자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할 때 개인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환자는 일시적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병을 견디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들의 경우에 꼭 그런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가 어머니가 와 있을 때 몹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환자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다른 가족과 병원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가족의 입장에서 시안부 선고에 대처하기. 환자의 가족들도 환자의 가족들이 거치는 각 단계와 비슷한 적응의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상당수가 그 통보가 사실임을 믿지 못한다. 그들은 가족 중에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오진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허망한 바람 속에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닌다. 그들은 점쟁이나 심령치료사를 찾아가 도움과 확답을 사실이 아니라는 구하기도 한다. 유명한 병원이나 의사들을 찾아 값비싼 여행을 감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현실을 아주 서서히 받아들인다. 환자의 태도, 의식, 소통능력에 크게 의존하면서 가족들도 일련의 변화를 겪는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초기에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시간과 감정의 압박을 덜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이 제각기 서로에게 비밀을 지키려 한다면 가상의 벽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환자나 가족들 모두 예비적 슬픔의 시기를 갖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최후의 순간은 때때로 함께 얘기하고 울었던 가족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온다. 환자들이 분노의 단계를 겪는 것처럼 직계가족 또한 똑같은 감정상태를 겪는다. 그들은 처음 환자를 검진했던 의사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던 의사와 서글픈 진실을 알려준 의사에게 차례로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실제로 오류진이 환자를 얼마나 잘, 잘 돌보았는지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분노를 그들에게 표출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반응에는 시기심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환자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있는 것이 허락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종종 우롱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죄책감과 함께 과거에 놓쳐버린 기회들을 만회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닥치기 전에 가족들이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돕는다면 가족들은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분노와 억울함, 죄책감이 해소되었을 때 가족들은 죽어가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예비적 슬픔의 단계를 거친다. 죽음이 닥치기 전에 이러한 슬픔을 더 표출할수록 죽음 이후의 상황이 덜 힘들어진다. 우리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 더는 용기를할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가족들을 자주 만난다. 가족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 거짓으로 꾸민 표정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대학이 편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환자들은 결국 가족의 가면을 꿰뚫어보게 마련이고 그것은 환자 입장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위장으로 여겨진다. 만약 가족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다가올 이별의 현실을 서서히 대면하고 함께 수용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아마도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환자가 가족들을 포함한 자신의 세계에서 서서히 자신을 분리하는 마지막 시기일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서 평화를 얻고 그것을 수용하기 에 이른 죽어가는 환자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조금씩 스스로를 분리하려 한다는 것을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일구어온 수많은 소중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환자가 몇몇 친구들만 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엔 아이들만 보겠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아내만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환자가 서서히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는 방식임을 이해해야 한다. 직계가족들은 종종 그러한 과정을 일종의 거절로 오해하곤 한다. 환자들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분리과정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남편과 아내들을 몇명 보았다. 죽어감의 과정들을 제대로 밟아온 환자들만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평화롭게 자신을 세상과 분리할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가족들에게 이해시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슬퍼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니라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어야 한다. 이 단계야말로 환자에게는 최소한의 도움이 가족들에게는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의 환자를 홀로 방치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항상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용과 테커 섹식스 단계에 도달한 환자들은 도대체 대인관계의 관점에서는 거의 요구사항이 없다. 이러한 분리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 W. 부인의 사례 제 7장에서 나타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아주 어린아이의 죽음을 제외하면 아주 나이 많은 환자의 죽음이 아닐까 싶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건 따로 살았건 각 세대는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만의 사생활을 누리고 그들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은 자신들의 효용가치보다 오래산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품위 있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육체적,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가족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 남녀 노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그런 경우 가족들은 어려운 결단에 직면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러한 마지막 치료를 위해 대출과 그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포함하여 가용자산을 모두 동원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비극은 아마도 그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희생으로도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일 것이다. 의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비용은 더 불어나고 가족은 종종 환자에 빠르고 고통 없는 죽음을 바라면서도 그들의 바람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한 바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명하다. 몇주 동안 입원해 있던 어느 노인 환자가 떠오른다. 그녀는 개인 병원에서 포괄적인 고가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빨리 죽기를 바랐지만 환자는 매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환자의 딸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야 할지 아니면 병원에 두어야 할지를 놓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고 환자는 병원에 남고 싶은 것이 분명했다. 사위는 평생에 걸쳐 저축한 돈을 쓰고 있는 아내에게 화를 냈고 두 사람은 끊임없이 말다툼을 했다. 딸은 어머니를 퇴원시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 환자는 겁에 질린 것 같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고 물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다가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이라 오랫동안 표현할 수 없었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산채로 벌레에 물어뜯겨 죽을까 봐 두렵다고 했다.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환자의 딸이 한마디를 불쑥 내뱉었다. 그것 때문에 못 죽는 거라면 화장해드리면 되잖아요. 화장을 하면 벌레가 건드릴 일이 없다는 의미였다. 억눌러왔던 딸의 분노가 그 한마디 속에 전부 다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노인과 단둘이 앉아있었다. 우리는 그녀가 평생토록 간직해왔던 공포증과 벌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벌레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고 한결 홀가분해 했고 딸의 분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환자에게 나중에 딸이 자신이 분노를 표출한 것을 언짢아하지 않도록 그런 심정을 딸에게 표현해보라고 말했다. 병실 밖에서 딸을 만났을 때 나는 어머니가 딸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두 사람은 마침내 그들의 근심을 서로 나눌 수 있었고 장례식과 화장 절차를 운운하기에 이르렀다. 분노에 십사여 말없이 앉아 있는 대신 두 사람은 소통했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 어머니는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내가 마지막 날그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지 못했다면 딸이 표출했던 분노가 어머니를 죽였을까 봐 걱정했을 것이다. 종종 간과되는또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 환자의 병이 어떤 종류인가 하는 문제다. 심장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암환자에게는 그 나름의 예유가 있게 마련이다. 심장병은 갑자기 발생하고 통증이 없는 대신 치명적인 반면 암은 오래 끌고 고통이 있는 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과 가족들 모두에게 예비적 슬픔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늦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심장병 환자보다는 암 환자와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심장병 환자의 경우 혹시 괜한 겁을 주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심장병 환자의 가족보다는 암환자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 심장병 환자의 경우 그 마지막이 언제든 닥칠 수 있고 그런 논의가 마지막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만난 가족들 중 상당수의 의견이었다. 콜로라도에서 아들이 운동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어머니를 만난 기억이 있다. 의사는 오히려 운동을 하라고 조언했는데도 어머니는 최소한의 운동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화 도중 그 어머니는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간 내 눈앞에서 죽을 거예요 와 같은 말을 자주 했다. 마치 아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토록 약해 빠진 아들을 둔 것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털어놓은 뒤에도 자신의 적대감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을 무능하고 한심한 자신의 남편과 자주 연관지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 인내심을 갖고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야 그녀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파괴적인 소망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직업적 생활이 제한되었고 그래서 그녀가 무능하다고 여기는 남편처럼 자신도 무능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감정들을 합리화했다. 이것은 다소 복잡한 가족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더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가족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연민과 이해로 대한다면 환자가 악조건을 좀더 편안하고 품위있게 견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피 c 의 사례는 환자 자신은 자신을 분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환자의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환자와 그의 가족이 힘을 합쳐 위기에 대처하고 마지막 진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피씨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나이보다 15살은 더 들어보였다. 의사들은 환자의 몸이 치료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암의 전이와 노세암이 원인이었지만 그보다는 그의 투지가 주된 이유였다. B씨는 입원하기 5년 전에 암으로 위를 제거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상당히 잘 받아들였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점점 더 허약해지고 야유여 가면서 점점 더 침물해졌다. 그리고 다시 입원했을 때는 종양이 배로 전이된 것을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한 상태였다. 내가 방문했을 때 환자는 아직 조직 검사 결과를 듣지 못한 상태였다. 허약한 상태의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나 수술을 권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었다. 인터뷰는 두 차례 진행되었다. 첫 만남에서 나를 소개하고 병의 심각성이나 그로 인해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벨이 울리는 바람에 나는 병실을 나서면서 나의 제안을 생각해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번 방문 시간을 알려주었다. 다음 날 찾아갔을 때 피시는 환영의 의미로 한 팔을 들고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주사제 병을 받고 끼우고 약을 받고 주기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재느라 방해를 받긴 했지만 우리는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피씨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일을 걷어도 되는 상황임을 감지한 것 같았다. 그는 방어하려고도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소중한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의 걱정과 회한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와 그 시간을 나누고 싶어했다. 그 전날 그는 잠을 자고 자고 또 자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날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그말 끝에 하지만을 붙였다. 내가 궁금해하며 고개를 들자. 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가 왔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가 살아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텃밭과 꽃들을 돌봐주기를 바랐다. 아내는 그에게 조만간 은퇴해서에디조나 같은 곳으로 이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던 그의 약속을 일깨워주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그를 보러 왔던 2 1살된 대학생 딸에 대해 얘기할 때는 애정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딸은 그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기대에 맞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냐 말했다. 내가 그에게 그 점을 언급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회안들에 대해 얘기했다. 결혼 초기에는 가족들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면서 그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려 애쓰며 살았고 그래서 시간 대부분에 집을 떠나 있었다고 했다. 암송고를 받고 나서 그는 모든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의 딸은 대학에 다니느라 떠나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딸이 어려서 아빠를 필요로 하고 원할 때 그는 돈을 버느라 바빴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에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괴로워요. 괴로움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체형당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남자가 죽을 때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빠르고 고통 없이 죽었어요. 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매일 매시간이 고통이에요. 그러나 피씨는 고통이나 육체적 불편보다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회한으로더 괴로워했다. 그는 다 놓아버리고 자고 자고 또 자고 싶다라는 강한 욕구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기대로 고문당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먹지 않으면 너무 약해질 거라고 하고 의사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기뻐하기를 기대해요. 아내가 와서 태어나면 제가 할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딸아이가 와서 날 쳐다보면서 아버지 꼭왕게 되셔야 해요 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죽겠습니까. 그는 잠깐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전이 치료를 받고 한번더 태어날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서 돈을 좀더벌 겁니다. 제 보험사에서 딸의 학비는 대줄 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빠가 필요한가 보네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박사님도 아시고 저도 알죠. 다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해야 해요. 그러면 죽기가 훨씬 편하겠죠. PC의 사례는 WV인의 사례와 제7장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그들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은연 중에 혹은 노골적으로 환자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을 방해할 때 환자가 임박한 그리고 예고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워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W 부인의 남편은 침대맡에 서서 그녀에게는 자신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끝낼 수 없다고 일깨워주었고 의사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피 c 아내는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들과 하지 못한 일들을 일깨워주면서 역시 같은 욕구 즉 앞으로 몇년더 그를 곁에 두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다. 배우자가 둘다 부정의 태도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들 자신의 욕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땐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환자 앞에서는 현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야말로 가족들로부터 그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듣지 못한 환자들은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괴로운 것이 된다. 우리의 인터뷰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자에게 삶의 연장에 대한 희망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의 죽어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되었다.b씨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그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삶을 끝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거나 더는 살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의학적 치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맥주사와 투혈, 비타민, 활력제, 항우울제, 심리요법과 대증요법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연장을 누리는 환자들도 많다. 그렇게 번 시간에 대해 나는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욕설을 더 많이 들었다. 이쯤에서 나는 모든 환자에게는 평화롭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는 나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 싶다. 환자의 욕구가 우리의 욕구와 상충할 때 우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환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환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온전하며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소망과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들어주어야 하고 논의해야 한다. 환자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나 신념에 반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터놓고 얘기하고 추가적인 관여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환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인터뷰했던 수많은 시안부 환자들 중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했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두 명의 여자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둘중한 명은 자신의 병을 완전히 부정하는 상태였는데도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았다. 죽음을 겪은 가족. 나는 환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건 잔인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 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면 우리는 붕괴하고 화가 나고 절망한다. 부검에 동의하는 그 순간부터 가족들은 종종 홀로 남겨진다. 분하고. 화가 나고 혹은 그저 멍한 상태로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는 그들은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처음 며칠간은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흘러간다. 허전함과 공허함은 장례식이 끝나고 친지들이 떠나고 난 뒤에 밀려온다. 이 시기야말로 유족들이 얘기할 상대가 있다는 것에 가장 고마워하는 때다. 더구나 그 상대가 고인과 최근까지 교류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좋은 일화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 시기의 대화는 유족들을 충격과 초기의 슬픔에서 벗어나 서서히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추억에 사로잡히고 망상 속에서 헤매고 심지어 고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듯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의 진실을 대면하는 것을 스스로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상실감을 그런 식으로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날마다 그들에게 들이대는 것은 잔인하다. 그러한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들이 고립 상태에서 서서히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 나이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주로 보게 된다. 젊은 사람이 객지에서 죽는 전쟁 시기에는 그런 일이 빈번했겠지만 전쟁은 가족들에게 항상 그들이 귀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병으로 젊은 남편을 느닷없이 잃는 경우보다는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종종 소외된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으므로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살 이전까지 아이들은 오직 분리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세살 이후로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 이어진다. 어린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상 속으로 첫발을 내딛고 새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다. 사랑하는 강아지가 차에 치어 죽거나 예쁜 새가 고양이에 물려 죽은 것을 처음 보게 되는 것도 이 무렵이다. 아이에게 절단이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의 몸의 온전함을 걱정하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은 제 1장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3살에서 5살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사실로 여겨지지 않는다. 마치 꽃 피는 봄에 다시 피어나도록 가을의 꽃 구근을 땅에 심는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다. 다섯 살이 넘은 아이들에게 죽음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저성사자처럼 일종의 사랑 같은 존재로 여겨지며 여전히 외부계입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 살에서 열살 무렵 현실적인 죽음의 개념, 즉, 영구적인 생물학적 과정으로서의 죽음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르다. 조용히 물러나 고립되는 아이들로부터 거칠고 요란하게 슬퍼해서 관심을 끌고 자신의 사랑과 욕구를 받아줄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제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이들은 아직 소망과 행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가책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아이들은 부모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섬뜩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반면 부모와의 이별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봄방학땐 돌아오실 거야와 같은 말들을 중얼거리거나 일시적인 여행길에 오른 엄마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도록 하가 한 개를 몰래 꺼내놓는 아이들도 있다. 만약 이미 슬픔에 잠겨있는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단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아이들은 그들만의 슬픔의 방식을 가슴에 담아둘 것이다. 그것은 종종 훗날 정서불안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에게 죽음은 성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기는 그 자체로 이미 힘든 시기이고 그 시기에 보태어진 부모를 잃은 상실감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벅찬 일일 것이다. 따라서 죄책감이건 분노이건 혹은 단순한 슬픔이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슬픔과 분노의 해소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유족들이 얘기하고 울고 필요하면 소리를 지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나누고 분출하게 하되 그들이 원할 땐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죽은 자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유족들에게는긴 애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소위 나쁜 진단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가족의 죽음 이후 몇 달까지 그들에게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 내가 말하는 도움이란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상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여력도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인간이 필요하다. 친구이건 의사이건 간호사이건 목사이건 상관없다. 사회복지사야말로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환자를 위해 요양원을 주선한 사람이고 가족들이 그 특정 상황에 놓였던 어머니에 관해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환자를 집에서 보살피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의 근원이라면 더더욱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가족들은 때때로 같은 요양원에 다른 노인들을 방문하면서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지속한다. 그것은 부분적인 부정일 수도 있고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놓쳐버린 기회를 만회하기 위한 선행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그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건설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죄책감, 수치심, 응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아이건 어른이건 할것 없이 가족의 죽음을 겪기 이전부터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이성적인 것이건 비이성적인 것이건 그들의 감정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분노를 감내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건 죽은 사람을 향한 것이건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건 우리는 그들이 죄책감 없는 수용의 단계로 큰한 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금기로 여겨지는 감정들을 표출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한다면 우리야말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는 슬픔과 수치심 죄책감의 시기를 연장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